스라이팅 당하지 마세요. 제발. <웃음> 이빨에 끼는 애들 중에서 제일 맛있어. <웃음>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뉴스를 책임지는 트포이와 전현득의 자 위클리 네, 뉴스. 뉴스입니다. 위클리 뉴스입니다. 저 네. 댓글 한번 제가쑥 훑어봤는데 댓글이 부딪혔어요. 좀해명하기했습니다 아, 제가 그 피티비를 올려야 된다고 한게 있었는데 지금 있는 트레이너들의 수준에서 피티비를 올리자 이 얘기가 아니고 트레이너들의 능력을 높여야 된다. 피티비 비싸죠? 안 올려도 돼요. 대신에 트레이너들의 능력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 저희가 또뭐 커뮤니티에서 질문을 받았죠? 그렇죠. 요새 근래 느끼기에는 근육을 채우는 데, 운동을 하는 데는 달인들이에요. 각 종목에서 원하는 그런 기준을 자세하게 조사하는 거는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해외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최근에 또 거뒀지만 좋은 성적을 못 거두는 경우가 더 많은 게 예를 들어 시험 출제 요지가 A라는 부분이야, 네. B랑 C를 준비한 거야. 그런 시합을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으면 기준에 맞는 몸을 만들어라. 우리나라 코치의 티칭 시스템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제 핵짐, 허재우 코치, 워너비즈, 영준 코치님 이렇게 두 명을 제가 정말 자주 보고 있어요. 확실히 달라요. 종목에 맞는 몸을 잘 만들어주는 것 같아. 우리나라 코치들의 발전 그리고 넓어져가는 식견, 전문 자체가 해외 프로쇼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이 나갈 수 있는 계기. 어왜 저를 특정하나요? <웃음> 어, 근데 과연 비단 이 피트니스 업계만 그래. 사건 사고가 있을까? 다 그래요. 아프리카 TV만 봐도 거기 진짜 아프리카예요. 아, 아, 아. 억지야, 억지야, 억지. 이건 솔직히 억지야. 유교 문화? 뭐 이거 스승과 제자 요런 거 말하는 거 같아. 요 플러스 명언 꼬집어 주길 바라는 거 같아 요 저한테. 이 미끼 물지 않겠습니다. 생체는 완전히 필요한 자격증은 아닙니다 생체가 없으면 뭐 레슨을 못한다 이런 건 없더라고요 센터를 못 열어요 저는 헬스장 대표라면 은 어떻게든 기본 조건은 갖춘 사람을 준비가 된 사람을 레슨을 시켜야지 구조가 영업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니까 공부보다는 영업적인 스킬 배우는 사람은 무슨 잘못이야 돈 내고 나서 근데 좀 이게 애매해요 진짜 애매한데 개인의 양심이 따라야 돼 저도 아내가 PT를 받고 싶다 살짝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동네 PT샵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내가 못 믿겠는 거야 그래서 좋은 트레이너를 찾는 방법은 없습니다 바로 가서 데스크에서 상담하지 말고 맞아 맞아 2주만 시간을 갖고 선생님들이 레슨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운동하러 가서 제발 데스크에 앉혀가지고 1시간씩 시간 뺏기면서 가스라이팅 당하지 마세요 제발 도핑 테스트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네. 조금 더 그런 몸이 있고요. 그리고 꼭 도핑 테스트를 한다고 해서 내추럴이라는 보장은 또 없어요. 유튜브라든지 SNS에 네. 자기가 내추럴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들통 나지 않고 꾸준히 가는 사람들 왜냐하면 최근에 계속 들통 나는 경우들도 있었잖아요. 사례들도. 뭐 님? <웃음> 어쨌든 전국체전은 도핑이 조금 더 빡세다. 아 일단은 이렇게 저희 커뮤니티 글을 다 읽어봤고요. 다음부터는 한분 선정해가지고 상품 보내주죠. 아 질문 센거 해주세요. 네. 센 거, 진짜 센 거. 네. 프로틴 간식 월드컵을 하려고 합니다. 네. <웃음> 완전 객관적으로 한번 진짜 어떤 게 맛있고 어떤 게 맛이 없는지 언박싱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박스 먼저 개봉을 해볼까요? 하, 포장지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 이거 잠깐만 무슨... 전투식량 아니야? 아 참고로 저도 이게 뭐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야 이거 뭐야 이거 그거구나 버라이어티 팩야 이야... 세트예요? 네 종류별로 나오는 거 와우 이런 버라이어티 팩이 일단 하나 왔고요 내가 보기엔 이건 똑같을 것 같은데? 그쵸 똑같은... 뭐야 달라 퀘스트 뉴트리션에서 나오는 프로틴 바를 이것도 종류별로 먹을 수 있게 야 뭐야 야 이거는 이제 퀘스트에서 나오는 이제 이거, 이거. 프로틴 쿠키 이제 프로틴 칩인데 맛이 좀 여러 개가 데이 스윙칩 생각하면 돼요 스윙칩 꾸덕한 스윙칩? 음. 클리프 바씬 이거 약간 쿠키 같은 건데 제가 이거 그 저번 시합 일주일 전에 이거 박스 갔다가다 먹었습니다 슬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은 현덕 씨가 추천했던 게토레이바 한번 먹어볼게요 토레이바 야, 겁나 맛있다니까, 이거. 프로틴이 20이 들어있대요. 탄수화물이 네, 음, 네. 41g이 돼서 네. 밥으로 치면은 반공기 이상인 것 같아요. 게토레이바는 네, 네. 너무 괜찮아요. 내네네 스타일이에요. 자, 네. 아, 이거는 뭐라고요? BSN의 이제 프로틴 크리스프라고요. 약간 와퍼 형식으로 만든 거예요. 웨이퍼 형식으로. 아, 이게 근데 솔직히 맛있긴 하거든요. 네. 맛있긴 한데 얘는 아, 뭐 프로틴 받아. 이런 네. 느낌이 있어. 음. 얘는 근데 진짜로 편의점에 파는 그냥 초코바보다 무조건 더 맛있어. 게스트에 이제 프로틴반데요 화이트 초콜릿 라즈베리. 이거랑 원에서 나오는 버스데이 케이크. 저는 이렇게 생긴 바는 되게 안 좋아해. 약간 이빨에 끼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 한번 먹어 볼게요. 농담이 아니라 이빨에 끼는 애들 중에서 제일 맛있어. <웃음> 얘는 꾸덕이도 아니고 약간 저 할로윈데이 느낌이에요. 할로윈데이 느낌? 아 얘는 내 스타일 아니야. 아 진짜로. 맛이 되게 재밌어요. 창의성은 돋보였지만 그 창의성에 점수를 주고 싶지 않은 맛. 이거 무슨 맛이야? 나도 모르겠어. 처음 먹어보는 맛은 맞아. 호기심 강한 사람들은 먹어보라고 추천해주고 싶어. 이거는 원은 이거 비추합니다. 확실 냄새 나는데 확실 냄새? 케미컬 냄새요. 케미컬 냄새 나는데? 그럼 얘랑 한번 클리프바랑 한번 붙어 볼게요. 재질이 좀 비슷한. 아이 친구 도 성분도 좋아. 이게 한나에 90칼로리거든요. 지방 7, 탄수 9, 단백질 5. 맛있다. <웃음> 어, 인정한다 이거. 몽쉘에 안에 생크림 뺀 느낌. 얘는 후라이드 치킨같이 생겼인데 성분이 지방 5, 탄수가 44, 단백질 9. 아, 맛있어. 어? 나쁘지 않아. 오히려 단거 싫어하는 분들은, 음, 땅콩 고소한 맛이 제일 좋, 좋기 때문에 괜찮은데, 개인, 승리는 이거예요. 근데, 네, 이거, 씬이랑, 호리 그래. 넘바. 개피향이 엄청나게 나. 음! 응, 음. 술이 뭐야? 누룽지 튀긴 거에다가, 개피 살살 뿌려가지고 그런 느낌이고. 아니, 솔직하게 말할게요. 여기 다 성인들이니까. 얘, 모텔 가면은. 예. 네. 그 녹차 찻잔 옆에 있는 네. 네모랑 가자 있잖아 투브이피셜클래스바 그 씨는 모텔과 어, 사과 호텔은 맛있다. 없어요! 모텔 같은 데가 <웃음> 자 이거는 자, 어, 냄새가 굉장히 색이 왜 이렇게 진해? 뭐지? 뭐 안에 아몬드 들어가 있어 이해를 할수 없는 맛인데 아까? 먹어봐 한번 홀인원 바라고 해가지고 뭐 골프 그쪽 관련 업계에서 나온 건가봐요 굉장히 낯설어 그과일 들어가 있네? 과일 맛이... 이게 과일 맛도 나고 초콜릿 맛이 있는데 서로 따로 놀아! 아, 이거 또 꾸덕한 애네? 네, 꾸덕! 꾸덕이 중에... 그나마 괜찮은? 이거는 맛있긴 한데 네. 소 네. 입하고 가는 맛은 아니야. 아, 이거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게 지금 특이한 게 뭐냐면 과일하고 견과류가 들어가 있네? 이 테스트의 프로틴 칩과 퀘스트의 프로틴 이거는 솔직히 우리 집에 지금 다 있어가지고 야 이거 또 맛있는 맛 갖고 오셨네 초콜릿 기본이죠 아주 아 이거 모르겠다 왜냐면은 네. 이거를 먹기 전에는 얘가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게 칼로리가 140밖에 안돼 근데 단백질이 몇이냐 19g이야 얘는 냉정하게 말해서 직촉이에요직촉 칙촉. 근데 이게 렌치 맛이 취향적이긴 하네 두개먹게 왔다 이거 두개 그리고 이건 부전승 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다시 한번 먹어볼게 요 우리 몇 칼로리 먹은 거야 근데 지금 <웃음> 음, 맛있어 어렵다 이거 두개 어렵다 이거 그러 그러니까 이제 점점 고르기가 힘드네 야 마지막입니다 결승전 야 아, 이거 진짜 맛있다 결국 결국 승자는 퀘스트의 프로틴 프로스티드 쿠키 진짜로 생크림 사가지고 여기 찍어 먹으면 그냥 몽쉘이에요 아, 일단은 저희 1회차 프로틴 월드컵 1등은 퀘스트의 프로스티드 쿠키 저희가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품목들이 있으면 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특포의 전현득의 위클리, 위클리 뉴스였습니다